잉유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아재 타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들만 깰수 있는 타워 맵이죠. 어 김연이 아저씨세요? 뭐, 아니요. 그럼 잼민인가요? 네. <웃음> 몇 살이신데요? <웃음> 저 일곱 살이요. 아 일곱 달아 안녕하세요. 어 김연이. 안녕하세요. 아저씨세요? 네. 아저씨? 아니요. 그럼 아줌마인가? 네. 아니요! 네. 아줌만 네 네! 아니요! 그럼 뭔데요? 그럼 뭔데? 저.. 저.. 저, 어, 저.. 저.. 저.. 소녀? 저 청소년이요! 청소년.. 아 소녀구나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저씨 아니면 절대 못 깨는 맵이라서 저는 아저씨랑은 거리가 멀거든요? 네! 네 아저씨 네? 네 진짜 아저씨 아. 어쨌든 이건 아저씨들만 깰수 있는 맵인데 저는 오늘 못깰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왜 이렇게 완전 자... 잘깰수겠네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점프면 점프면 잘 되죠? 뭐죠 여기는? 어? 뭐지? 아 들어가 면 문제가 나오네. 자 아저씨 문제, 아저씨만 깰수 있는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금방 나온 사람은? 어, 설마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아 이를 본 사람 해가지고 <웃음> 일본 사람. 아하. <웃음> 재밌네. 아, 아 과소비가 심한 동물은 아, 사자. 사자. 사자. 이거 사자. 저거 사자. 저거 사자. 주장보다 높은 사람은 이거는 고추장. 저거 고추장인가? 아닌데. 고추장 아니야? 고추장. 추장보다 높으니까 고. 고추장이네. 역시 아저씨인가? 어? 아저씨다. 맞저다 왕이 왕이 가면 바이킹. 바이킹이지. 바이 바이킹 <웃음> 왕이 가면서 아 바이킹. 바이킹 바이킹 어 김병현님 왜 이렇게 잘맞추 아저씨 아니에요? 전맨인데요아 재미네 사람이 늘 소지하고 있는 흉기는? 머리칼 가위 이거는 머리칼이 아닌가 와 어떻게 알았어요? 님들 진짜 아재다 김밥이 죽으면 김밥천국 김밥천국이지 뭐? <웃음> 나왜 이렇게 잘해? 나왜 이렇게 잘해? 아이가 9명이면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웃음> 칼이 화나면 어 카리 뭐? 화나면 검정색 왜아 검색한다 아, 정색. 아, 검이 정색을 한다 야 이거 진짜 웃기네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피자는 공부 피자 책 피자지 책 피자 애들아 애들아 책 피자 오늘 몇 페이지야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깨가 죽으면 주군께 주군께 주군께 주군께 진짜 있는 말이니까 가장 쉬운 숫자는 십구만 십구만 <웃음> <웃음> 아왜 이렇게 잘 맞춰요 아저씨다 음. 자 뱀이 불타면 이거는 뱀파이어죠 음 반성문은 영어로 하면 글로벌 글로벌 <웃음> 글로벌? <웃음> 글로벌 준다. 와나 와, 아 이거 또 봐. 글로벌을 준다고 해서 글로벌. 와 음. 진짜 센스 있다. 자, 다시 타워로 와 버렸어. 자 점프 에 해야 됩니다. 이제 또 다음 맵에 가기 위해서는. A few moments later.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떨어질 뻔. 어 어려 어려 어려 어려 떨어졌다. 어? 거기 어떻게 갔대? 어 천천히 와 천천히 아어제든 내일 학교 가야가지고아또 숙제 안 해가지고 선생님 또 혼나겠다 아 어떡하지? 아휴 리아 너 내일 숙제 했어? 학교 가야 되잖아 우리 난 했지 당연히 아이고 너몇 살이지? 나 네, 9살 아 9살? <웃음> 아 그래? 아 아, 아 엄마가 좀이따 용돈 주실 텐데 용돈? 그걸로 PC방 가야지 아유 어, 그래? 나 사실 천살이야 천살? 음. 천천 <웃음> 응. 많이도 나... 먹었네요 할머니 응. 응. 너랑 얼마천이 안 나잖아 900.. 997살이요? <웃음> 네 900... <웃음> 얼마천이 안 나네 아 이거 어떡하냐? 993살이거든요? 아한 살인가? 한돼 얘들아 이거 뒤로 가면 정답이 나오니? 어 됐다 후 맞추는 문제가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됐다 어 거기 맨 거기 말고 어? 다 정답이야? 됐다 갑다 똑거든요 됐다 가자 우우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런, 아 이런 거, 는 아이고 아이고는 이거 이거 우리 엄마가 되는 소린데 아빠나? 아, 아저씨다, 아저씨. 아저씨 아니거든. 진짜 아저씨다. 아, 여민이는 아이고, 되게 살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물어아 아이고. A few minutes later. 오, 오, 오, 오, 깼다. 왔다. 여왕에게 빨리 오라면 왕이 건넨 말은? 아, 잘 모르는데 이런 거. 하하, <웃음> 빨리 왕. No. 어여왕이잖아 어여왕 우리 할머니님이 그러셨거든 어여어여 어요, 어여와 어요, 이러는데 저처럼 어여왕이지 자 소나무가 삐지면. 삐지면 칫! 설. <웃음> 칫! 설. 가장 비싼 새는? 아 백조죠 백조 100조. 왜냐면 백 100, 백이 제일 숫자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웃음> 여기 근데 옆에 있는 게더 웃겨. 왕왕 우는 소리야. 왕왕 왕왕 신이 화가 나면 신이 심벌. 발끈. 신이 발끈 난 천재야. 신발끈 와 재밌다. 난 천재야. 아저씨가 되면 이런 기분일까나. 구독. 야야, <웃음> 예, 오늘 로블루스 끝나고 한잔해야지. <웃음> <웃음> 무슨 소리야? 아롤르트한잔잖아 자꾸? 무슨 난 소리야? 난 정말 좋은 생각이라 생각해 소주 없나? 난난 아홉 살인데? 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소주라며? 내가 언제? 난 아홉 살이라고 <웃음> 맨날 소주 한잔 <하냐> 하면서 <웃음> 이게 인생이지? 이랬잖아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난 아홉 살이거든 뭐래 이 아저씨가? 흡! <웃음> 흡! <웃음> 어, 뭐야? 응?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아마존이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마존에 사는 사람? 어, 저는 아는데, 아마존? 킥킥킥킥. 죄송해요. 아, 왕이 넘어지면, 킹콩. <웃음> 어? 재밌다. 이게 뭐라, 아저씨 맵? 우리 아빠 보고 해보라고 해야겠다, 이 맵. <웃음> <웃음> 좋아요. 아재 개그의 진짜 진정한 포인트는 어어어 c 어? 셋 l 아니라고? 이건 아니 땅안 가봤어? 중앙이 아니라 중앙이 맞았어 그건 아니라니까 중앙이야 어 중앙이 아니고? 와이 사람 봐라 사이사이네 여기 사이사이? 야 낚였다 낚였어 어어 무슨 소리지아 진짜 깜짝 놀랐어 너왜 이렇게 빨라 저기 나 진짜 놀랬잖아 그 리아야 아저... 아... 어... 리아야 아? 그럼 나 아저씨 용 내주면 안 돼? 나 그런 거잘 못해 아, 해줘 해줘 너 사투리 쓰면서 나 그런 거잘 못하는데 리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 그 사람이 어떻게 뭐뭐 뭐 이러고 저럴수도 있는데 맞춰가는 방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 또이여맨 어... 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뭐좀그 구독을 안 눌러주는 건좀 너무한 부분이 아닌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뭐 <웃음> 개인주의가 아닌가? 아 너무 잔소리 같아요 아저씨 아, 아저씨랑요? 저 그렇지 않거든요? <웃음> 구독 흡! 업! <웃음> 오, 왔다! 꼈다! 우와 야 내가 첫 번째 아저씨가 됐다 됐다아 쉽네 쉬워 좋아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열정 없이 하면 안 돼. 어, 다 같이 외쳐봐요.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저희 어 로블록스 산악회에서는 어 끝까지 등산을 해야지. 어 사람이 열정 없이 말이야. 응, 아저씨다 아저씨. <웃음> 열정 없이 말이야. 미친다. 그렇게 살면은 어 커서 아무것도 왜? 못해. 아저씨 조용히해요 시끄러워요. 안돼 <웃음> 아, 네, 여러분들 저희 시작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